지금부터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생기면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평생을 이름을 통해서 타인들 사이에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얼마일까요? 1000이죠 근데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코드만 보고 알수 있나요? 자, 0.1의 의미는 뭐예요?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가 바로 변수입니다 자, 이런 코드가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만원은 가격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코드가 있다면요? 자 VAT라는 것은 Value Added Tax, 즉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면 돈을 쓴 만큼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자 Rate라는 것은 비율이라는 뜻이죠 즉, 부가가치세의 비율인가? 라고 0.1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부가가치세를 아는 사람의 경우에요 자 이런 코드를 만난다면 이 계산의 결과가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수의 위대함입니다. 변수가 뭐라고요?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코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변수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살펴볼까요? 자, 저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편지를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고잉님 그리고 중략, 그리고 인사 누구한테? 이고잉에게 자, 이런 편지가 있고 여기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 한 줄이 아니라 1억 줄짜리 편지가 있고 여기 군데군데 이고잉이라는 텍스트가 등장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이고잉이 아니라 소리라는 사람에게도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고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소리로 이렇게 하나씩 바꿔줘야겠죠 그게 쉬울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실수하기 좋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편집기에 있는 치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어, 바뀌면 안 되는 것까지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가 바로 변수라고요. 자, 그럼 우리의 코드를 개선해 봅시다. 저는 6__variable.py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편지를 프린트문으로 일단은 출력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죠. 자 그럼 이 코드를 어떻게 변수화 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저는 name의 값으로 소리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name을 구석구석에 침투시키는데요. 자 여기 다운표로 시작해서 여기서 다운표를 끝내서 문자열을 일달락을 시킵니다. 더하기 name 더하기 그리고 다시 문자열을 시작해야 되니까 다운표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소리 부분은 이렇게 지워서 다음표 하나 뒤에 네임을 넣고 맞춤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어때요?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 코드의 취지를 우리가 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라고 하고 저 코드를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코드의 의도가 메시지라는 것도 명확히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행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변수로 바꾸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저네임의 값을 202로 바꾸면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이 잘 동작할 것이라는 것을 어, 신경 쓸 필요 없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네임의 값을 바꾸면 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어, 그 값이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낼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누군가가 분석을 할때 여기 있는 이 변수의 이름이 네임이라면 아, 여기에 이름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들어가겠거니 할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의 코드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래머들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변수로 지어진, 이름으로 지어진 거대한 성, 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 되신 거 축하합니다.